처방을 받으면 처방전을 가지고 양압기를 판매도 임대한 것이죠. 음. 가서 제출을 하면 음. 또그 서류가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음. 거기서 승인이라면 음. 이제 그 임대를 해주죠. 아, 그러면은 임대를.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한 만팔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음. 하는 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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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쓰는지 잘 쓸지 못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그아 사람이 줬는데 양학기 못쓰겠다 하면은 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. 그래서 어떤,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한 개월 동안 21일 연속으로 하루도 안 빼고 어, 4시간 이상 꾸준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연장이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썼다, 맞다, 이렇게, 슬슬 음. 날중 하거나, 21일을 하는데, 아, 18일 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, 음. 하루를 또 깜빡이고 음. 안, 안 됐다, 네, 그럼 네, 네, 네. 다시 21일을 채워야 돼요. 아, 그래서 이런. 쉽지는 않은데, 네. 어, 그래, 그 어려운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. 네. 그런데, 이제 6개월 동안 또, 이제 처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. 6개월 동안 70% 음. 어, 368, 180일 중에 70%면은 음. 어, 5개월 동안 음. 잘 쓴다는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여기에 다그 스마트 이 카드에 아. 다 저장이 되거든요. 아 사기 안 되네. 네. 안 쓰고 쓴척안 되네요. 그게 아, 일치성이 안 되고 이미 여기 365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. 그 칩을 갖고 병원에 가서 잘 썼다는 걸 네. 승인을 네. 확인을 받아야 돼요. 아유. 그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어 돈이 지급돼요. 아 그래야만 네. 내 부담금이 아까 18,000원 네, 그 정도 네, 18 정도의 네. 그 금액으로 네, 네.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3개월 음.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6개월 6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. 6개월마다? 네.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사용쓰기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확인받고 이제 척재처방 아, 네. 네. 그렇게 꾸준하게 병원을 네.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. 네.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.